자, 포토샵 눕기 강좌에 이어서요. 이번에는 인쇄를 위해서 지금 이 상태를 벡터 파일 상태로 바꾸는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 포토샵 위에 일러스트가 좀 필요합니다. 지금 배경과 글자 이획 부분을 분리시켜 놓은 것까지는 뭐 다른 강의를 통해서 한번 보셨을 거고요. 자이 상태의 JPG 파일을 자, 여기 만들어놨죠. PNG 파일이죠. PNG 파일을 배경 뚫어낸 겁니다. 자, 얘를 일러스트에 이제 가지고 올 건데, 제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. 이 뚫어내지 않은 상태의 그냥 JPG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, 오브젝트에 지금 툴 자체가 이미지 추적이라는 이 툴을 쓰게 될 건데요. 이게 잘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자 원래는 이 만드는 확장 요것만 누르면 되는데요 이게 잘 안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냥 jpg 가지고 바로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이렇게 포토샵에서 한번 배경을 투명하게 만든 눕기 작업을 한 파일을 열어주고 자 지금 여기 투명한지 안한지 구분이 잘 안될 것 같은데 제가 그 구분을 위해서 뒤에다가 색깔이 있는 도형을 하나 포개 볼게요 자이 도형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넣고이 부분을 앞으로 가져와 보면 이렇게 뚫린지 확인되죠 그죠? 이 상태로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. 자, 작업 이 뒤에 있는 이 바탕이 흰색이라서 눈에 잘안 보였을 뿐이에요. 포토샵은 이렇게 투명 부분이 체크 부분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패턴 체크가 보이는데 일러스트는 그런 것들이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. 여기서는 물론 보기에서 뭐 이렇게 윈도우나 보기에서 이거 바꾸면 되는데요.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. 자 어쨌든 눕기 따서 가지고 온 PNG 파일을 오브젝트 그리고 이미지 추적 영어에서는 이미지 트레이스라고 돼 있을 거고요. 자 들어가서 만든 후 확장까지 눌러줍니다. 자 그럼 이렇게 마치 포토샵 혹은 일러스트에서 펜툴 가지고 가장자리를 다 따낸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된걸볼 수가 있죠. 물론 그 농담 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사라집니다 그 우리가 알파 값이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요 투명도를 말하는 건데 투명도는 벡터일 때 물론 존재는 해요 이 색깔을 입혀 보면 알겠지만 뭐 존재는 하긴 하는데 사실은 인쇄용으로는 뭐 그런 게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농담은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뭐이 파일 가지고 나중에 명함에 쓰시든 간판에 쓰시든 책 인쇄물에 쓰시든 이 파일을 쓰시면 되겠죠 그죠 가장자리가 지금 다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조금 뭐 다듬고 싶다면 자 여기 카페인데 옆에서 애들이 울고 있어요 자 여기 있는 흰 화살표 선택하시고 찍어보면 이 패스라는 게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살짝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렇게 보시면 또 수정할 수도 있는데 원본은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고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쓰면 되겠죠. 그렇죠? 자 저장은 뭐 아마도 인쇄소 여러분들이 넘겨 주실 때 이걸 써야 될 거니까 파일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혹은 저장 누르신 다음에 얘를 반드시 EPS 혹은 AI 파일로 넘겨 주셔야지 벡터 상태를 유지하면서 넘길 수가 있습니다. 저장 하면 됐죠. 자 이렇게 하면 힘들게 가장자리를 다 따지 않고 여러분들이 켈리 작업하신 그 내용물을 이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.